드디어 산리오 팝업 예약을 했단다 구경 가보자 그산리오 피규어 하나 뽑으러 왔단다 쟤네 나와야 돼 어머 어우 따뜻해 어, 키티 짱맞네 어 그래서 키티만 안 나오면 돼 키티 나오겠네 음세상 <웃음> 음. 핑크핑크 난리 부르시다 야 연남동에 위치한 산리오러버스 클럽이란다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꼭 예약을 해야 한단다 부잣 집에 놀러 온 느낌이 들었단다. 어서 어서, 곳곳에 아이들이 반겨주고 있단다. 이곳은 포토존이라 예약 없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단다. 여기가 사진 찍는 명당이란다. 대충 요 정도 규모로 1층은 스토어, 2층은 카페란다. 야, 내가 좋아하는 포차코야. 산리오 최애 포차코란다. 너무 귀엽다, 승멜루. 나두 번째로 좋아하는 얘는 시나몬루 2층 카페도 이용할 수 있을 줄알았는데 스토 이용 예약이었다 한다. 물뭐한대야 여기? 너무나 <웃음> <어머나>, 너무나 <어머나>, 너무나. <어머나. 웃음> 야 이거 남자 장실 있나 봐봐. 볼까? 펜슬이 트윈스타로 해어 안에는 뭐야? 아 뭐야? 남자 화장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핑크 핑크 샤랄라 했다 한다. 브로디와 나만 남자였다. 어, 어. 진짜 이쁘다. 귀여워 산리오 러버스 클럽 택이 달린 아이들은 여기에서 네? 만구매할수있는 네. 한정 아이들이란다 이런 거 어떻게 갖고 다녀 갖고 다니겠지 뭐. 뭐. 기저귀 가방 그거네. 키티는 이제 할매 아니 야 할매? 다양한 산리오 굿즈들을 그렇죠? 한 곳에서 볼수 있어서 좋았단다. 예쁘긴 되게 예쁘다. 사지는 않을 거지만 일본에서 예전에 캐릭터 순위 1위 했던 애야 사진 그냥 쌍둥이야? 어? 쌍둥이지. 어? 다 쌍둥이 자리인데 그래서 이중인격인 거구나. <웃음> 인형들도 있으니, 하약 골라보고래. 토착코는 없어, 왜? <웃음> 얘 졸긴데? 난 얘네가 어. 좋다, 쌍둥이가. 아, 좀 닭이 없네.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 주문했단다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면 캐릭터 선택도 된단다 귀여운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단다 아까워서우째먹이 주말로 나는 포차코 밀, 민트 민 어? 민트네? 그래도 <웃음> 포차코와 펌펌프린을 주문했단다 메미가 <웃음> 난리여 야 근데 매미 소리가 난리다 이거 목소리 내 목소리 들어가니? 어. 나티티안 나오면 되는데 뭔가 커 줘봐 어. 뭔데? 어? 노란데? 개가리가 짠! 아아씨 <웃음> 어? 얘 근데 없어 그림에? 어? 히든 아니야? 얘잖아 아. 짠! 귀여운 곳 메인에 있는 애가 나왔네? 제일 별로에 있는 애가 나왔네? <웃음> 응. 나 기운 다 썼나보다 야 거기다가 <웃음> 기운을 다 써서 얘 아이스크림도 망가지고 야 일단 감성이나 잡아봐 이거는? 아 이거 그거다 판박이 마스크 옆에다가 판박이하라고 그리고 이거는 정리하면은 네, 멤버십 카드렇지 여기는 요즘 내가 푹 빠져있는 더 틴틴샵이란다 산리오 파버 근처에 있으니 한 번쯤 들려보길 바란다 에르제 작가님의 작품이란다 3억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만화란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3D 영화로 제작했었던 그 만화란다 폭스페리어 강아지로 주인공의 강아지란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 오픈한 공식 스토어란다 이것으로 요즘 입덕하게 된 틴틴 소개였단다 짠! 팬에에서 무엇을 샀을까요? 뭐야? 쥐똥스만 하네? 무슨 그냥 카드 어, 명함이야? 품질 보증서 짠! 스트랩! 많은 분들께서 제 애플 워치 스트랩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인스타 라방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생긴 스트랩입니다. UAG 이렇게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느낌으로다가 이 색깔 초록색. 음! 어, 이뻐요 느낌.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도 너무 이쁘다. 이 느낌, 요 느낌. 짠! 이거는 앞에 이렇게 멍멍스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오! So c u t 스백이야 이거 뭐라 그래? 우와, 졸깃해. 너무 귀엽죠? 이게 무슨 미피랑 콜라보를 했는지 미피가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 마리 들어가 있네? 내 거에는? 앞에는 가죽으로 아주 고급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엔 택, 미피가 이렇게 빼꼼스 그리고 이것은 이드줄 이렇게 주황색으로 썼어요 근데 뭐냐면 짠! 다수로 되어있어요, 이게. 자수로 끝에는 택하고 손잡이 여기에 물통이내려오는 거예요 착용샷은 언젠가 콩이 선물해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날에 갈릭버거가 새로 나왔다 에서 왔단다 상룡 허리 허리 해 제로 제로 콩널 땡큐 인썰 플리스 어? 수업 있어 아니 응. 자, 세몽홍청! 과연 맛이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음. 그게 아니고 몇대 몇인지가 나와있어. 대충 씹으려 넣으면 돼. 힘들었어. 왜 힘들어? 야 이거 밑에 다안앉았는데 그렇죠. 다 좋아. 내가 다 준비할게. 라지. 라지. 오. 오. 아. 근데 자몽은 원래 쉬니까 향념 마늘이 들어간 버거를 넥알데스어 아, 네. 저희가 한번 먹어봐봐요 빼서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리뷰는 <웃음> 또 분해 아니니 양상추 안에 <웃음> 이 마늘 냄새 난다 마, 마늘 이게 들어있네 이거 보이니? 패티가 아, <웃음> 두 개네 상하이 치즈 버거 미만 자리야 아닌데? 토마토 디럭스 햄버거짜 짱인데? 맛있지? 마늘이 되게 달콤하고 생각보다 쓴 마늘 향이 난다. 마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겠는데? 감튀는 맥날이지 치킨은 KFC, 햄버거랑 감튀는 맥날 어머, 버거킹이 진리야 햄버거는. 신선한 느낌은 더 킹이가 입에 쫙쫙 달라붙는 쫀득쫀득한 맛은 맥도날드가 맞아. 더 있어서 난 그래서 맥도날드. 좋아해 래데리아는브데리아는 그냥 화장실 가러가. 저 화장실 있어요? <웃음> 이렇게 해서. 빨리해 빼봐. 일단 뭐할 거야? 미국 갈 건데 난 디즈니 렌즈 다돌 거야. 어떻게 이기분 <웃음> 각자 줘. 각자가 어딨어? 이거 지금 다 섞여 있어. 나가 그 숫자 하나를 봤어. 뭔데? 7, 7, 있어? 7, 어? 7, 있어, 있 어? 7, 7, 있어! 있어! 7 있어! <웃음> 첫 번째 장 있어? 얘 없어. <웃음> 7, 없어. 얘도 없는데. 어 두개 있어! 두개 있어, 지금! 그러 내가 불러줄게, 체크를 해. 7 8 8? 네 <웃음> 얘도 없어. 9 9? 7, 8, 9가 나왔어. 5천원도안된 거야? 4 <웃음> 무슨 꿈을 꿨길래 로또를 샀을까요? 내가 뭘 먹었나 뭐 어떻게 했는데 이가 아, 또 옥수수 빠지듯이 황황황 엄청 많이 빠진 어. 거야. 원래 꿈은 반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아 뭐야! 무슨 똥숟가 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조상이 나와서 뭘가르켜준 것도 아니고 야이 빠지는 거 엄청 안 좋은 꿈이야. 어안 좋은 꿈이라 하더라. 어. 안좋 꿈에 진저 이게 <웃음> 액땜이다야. 근데 꽤 재밌다. 하, 매주 살까? 매주 같은 새. <웃음> 열심히 살아. <웃음>